뭔가 불만족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사람은 내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거를 손대기 시작합니다. 을 안녕하세요. 글리스 작가 이종서입니다. 나를 바꾸고 싶은 아, 구독자들의 사연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. 자 매일 중에 내가 29살이에요. 지금 일은 한번 해봤어요. 지금까지 납품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아 이제는 쉬면서 이제 게임에 빠진 거죠 게임은 하고 있는데 아 마음은 이제 굉장히 불편한 거죠 자 이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에도 계속 게임은 하고 있어 저도 20대 후반에 자 pc 방에 아주 눌러 앉아 가지고 게임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게임을 하는 부류가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진짜 게임이 재밌어 가지고 자 아이템 사고 이것저것 내 레벨이 막 올라가니까 좋아 가지고 그냥 그 게임에 계속 쉼취하는 거죠 두번째는 게임이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막 재밌진 않은데 이 현실을 잊으려고 이 게임에 막 몰두를 하는 거예요. 현실은 내가 너무나 이제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가 있고 어,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. 내 캐릭터 가지고 어디 어, 던전에 들어가가지고 몬스터도 없애고 퇴치하면서 이 성취감을 얻는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는 이제 내 현실과 반대되기 때문에 게임상에서 펼쳐지는 그 일들이 지금의 내 현재 모습을 달여 준단 말이에요. 자, 아, 그래서 게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빠져드는 내가 이걸 컨트롤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PC방에 가서 게임을 한다고 쳐 봐요. 거기 가서 내 칸막이 안에서 내 맘대로 모든 걸다할 수가 있어요. 버튼만 누르면 밥 거기서 시켜 가지고 먹을 수 있죠. 거기 화장실도 있죠. 게임도 재밌게 해. 옆에 사람 나한테 아무 눈치도 안 줘. 내 모든 걸다할수 있어요. 비교적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이런 현실을 내가 탈피하고자 한다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모든 걸 해버릴 수 있는 이 장소를 벗어나야 됩니다. 내 마음대로 아무 제약 없이 통제 없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장소에 가면 내 자체가 엄청난 동기부여나 마인드가 강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체에 내가 짓눌려 버려요. 그리고 그냥 즐겨버려요. 성취감이나 뭔가 불만족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사람은 내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거를 손대기 시작을 합니다.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걸로 폭식을 시작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이 게임 여기에도 굉장히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. 내 생각과 행동이 제한되는 곳을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내 인생 패턴을 다시 찾아야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서관에 갔고 서점에 갔습니다. 어쩔 수 없이 남의 눈치를 보고 조용히 해야 돼요 그럼에도 앞에 보니까 뭔가 책이 있어 재밌는 만화책이 있었으면 만화책부터 봤겠죠 근데 만화책은 없어 좀 고리타분하지만 역사서도 있고 경영서도 있더라고요 자기 현실이 굉장히 궁핍하고 힘들다 보니까 40대 백수도 있네 50대 백수도 있네 이 영상 다 찾아보면서 위안 삼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어,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자꾸 자기한테 대입을 해 가지고 위안 삼고 합리화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게임에 몰입해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막 흘려보냈어요. 근데 어느 날 정신이 막 돌아오지. 근데 돌아오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냐. 야 내가 이 게임하느라 엄청나게 시간을 흘려보냈구나. 이제 후회의 시간이 막 와요.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. 지난 시간들이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. 막 후회가 들고. 어, 내가 여기서 게임을 끝내고 이 방황을 끝내면 허투루 보는 시간들이 더 나를 깊이 막 찌르는 거예요. 그냥 게임 할 때는 몰라요.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막 게임을 할 때는 시간 가는지 모르니까 후회할 겨를도 없는데 자기가 딱 정신을 차렸어요. 게임을 조금 줄였어요. 근데 지난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요. 그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. 그럼 다시 게임을 또 하고 있어요. 후회하더라도 내가 평생 놀거다 놀았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앞으로 할 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안 쉬고 휴식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저도 시간 낭비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휴식의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도 어찌 보면 벌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벌 자체가 자기가 힘들어하면 벌이지만 이 바쁜 와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살아 있다는 거그 자체로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맺은 말입니다 진짜 재밌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현실 도피로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세요 내 마음과 몸가짐이 제약이 되는 곳에서 생활을 시작하세요 40대 백수인 분들 보면서 위안 삼지 말고 앞으로 내가 놀 시간을 압축해서 한번에 놀아 버렸다 생각하고 지금 해야 될 거에 다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일 할 일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내일 또 pc 방 갑니다